우와 이거 봐요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직접 만든 짜장면 먹방 레츠고! 우와, 이거봐요 대박 분모자 와와 음... 와, 진짜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시중에 파는 짜장면같네요, 진짜 와, 퀄리티 대박인데? 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더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. 와, 여기 고기가 있어요. 와, 고기! 대박 와, 진짜 맛있다 이게, 요리할 때는 진짜 힘든데, 하, 먹을 때 너무 행복해서, 이 맛에 요리합니다. 아,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. 아, 밥이 없어요. 제가 먹었던 짜장면, 진짜 맛있거든요 레시피는 여기 설명란에 써둘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